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서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H670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입니다. 어 제가 B660, 뭐 H610 그리고 Z690 했었는데 670안 했더니 자꾸 비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고요. 일단 B660과 H670 칩셋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칩셋 차이를 살짝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B660 대표 제품, 뭐 박격표나 터프플러스 어, 같은 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은 녀석들과 H670 간의 지적적인 품질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일단 이 인텔에서 보여주는 600 시리즈 제품들, 그치셋들의 차이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어, 보시면은 뭐 오버클럭 메모리 오버클럭은 B660이나 H670이나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H610만 안 되는 거고요. CPU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뭐 B660이나 H670이나 둘다안 됩니다. 메모리 지원 같은 경우 음, 둘다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 DIMM이라고 고거 얘기하는 걸 텐데 그건둘다두 개, 두 개씩 지원해서 어, 램뱅크 4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DMI 4.0 레인이라고 요거 차이가 좀 나요. DMI가 뭐냐면은, 어, 저게, 다이렉트 미디어 인터페이스? 아마 그럴 거예요. 다이렉트 미디어 인터페이스일 텐데, 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칩셋에서 어 받아들이는 신호를 이제 CPU 쪽으로 다시 넘겨주는. 옛날에 뭐, 노스하고 사우스 브릿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얘기는 필요 없이, 그냥 이 칩셋이 컨트롤 하는 부분에 받은 신호를 그냥 CPU 쪽으로 넘겨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두배 차이 나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일단 h 6 7 0은 Z60하고 동일한 8레인을 가지고 있고요. B260은 4레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역폭이 두 배가 차이 난다는 것은 더 많은 장치를 연결했을 때 대역폭 부족으로 신호 전달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칩셋에서 뭐 주관할 수 있는 양이 꽤나 많긴 한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면 은 CPU한테 넘어질 수 있는 요 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B660보다는 H670이 두 배나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저장장치, 뭐, USB 장치, PCIe 장치, 와이파이 이런 걸 다양하게 쓰더라도 H670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것도 두 배나. 그거 빼고도 뭐, PCIe 4.0 레인이 6이고 12. 요것도 두배 차이 나고요. 3.0 레인, 3.0 레인도 8에서 12. 요것도 차이 좀 나죠. 30% 더 많습니다. 아5 0라 해야 되네요. 50% 더 많습니다. 그뭐 사타, 저장장치 같은 거, 포트 그것도 8개까지 지원이 돼요. 물론 보드에서 8개를 지원하더라도 4개밖에 안 만들어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원하는 거랑 실제로 달려있는 개수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USB 같은 경우도좀더 다양한 포트를 지원해주겠죠. HU70의 결국은 가장 큰 차이점은 B660과 그겁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저장장치나 아니면 PCIe 확장장치를 사용할 때 H670은 거의 Z690과 흡사한 능력을 보여주고 b 6 0은고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작업용도로 쓰시는 분들 혹은 다양한 저장장치 달고 많은 어, 영상들을 보관하시는 분들 게임들을 보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H670 보드가 b 6 0보다는 좋겠죠. 자, 그 설명은 거기까지 하고, 그럼 과연 이 제품들의 품질 차이는 얼마나 나나 보죠. 일단 ASUS 제품부터 보자면 ASUS H670은 두 제품이 있습니다. 대표 B660 제품인 터프플러스랑 비교하자면 가격대가 비슷한 H670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많이 구입니다 얘는 드라이브 모습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엔채널 모스펫이라고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통합 모스펫이 아닌 제품을 쓰고 있고요. 요거는 최대 출력량이 높게 적혀있더라도 실제로 나오는 출력은 그보다 낮아요. 69짜리 뭐두 개씩 쓰게 돼있는데하모스펫 근데 이게 16개나 꽂혀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력되는 거는 자 어, 연속 드레인값 기준으로 어, TA를 80도로 잡고 봤을 때는 23, 24암페어급밖에 안됩니다. 적혀있긴 69인데요. 근데 꾸준히 출력할 수 있는 양은 23, 2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드라이버모스패스의 경우에는 뭐 80도 구간에서는 여기 적혀있는 스펙 고스란히 다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교도 안 되는 품질 차이입니다. 그런데 나 방열판도 매우 작은 걸 달아놨어요. 프라임 H670은요. 제가 그래서 이 생방에서 이거 괜찮나요? 써도 되나요? 그럴 때마다 구립니다. 구립니다. 구립니다. 하는 이유가 어, 전후 품질이 솔직히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얘는 i7급도 제대로 커버하기 어려운 보드기 이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거 쓸 바에는 그냥 B660 어, 터프 플러스 된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추천하는 제품이 있죠. H670 터프 프로 와이파이입니다. 아, 그 중에서 특히 인텍 앤 컴퍼니 거를 많이 추천하는데요. 거기에 그 물량이 있을 때는 이거 23만 원이면 살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른 수입자 제품을 쓰시면 한 27만원 28만원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드라이브 모스에스 사용했고 무려 700 a 페입니다 비유니콘 터프플러스 보다도 높은 어, 요 박격포와 거의 동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죠 이 정도 전원부면 z690 프라임 p 랑 동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 방열판도 충분히 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텔랜 2.5기가 요건 약간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어, 거기에다가 사운드는 ALC897 그리고 메모리 오보도 잘 먹힙니다 어, 보시면 다른 보드보다는 조금 더잘 먹히는 걸볼수 있어요 AS 같은 경우에도 아이보라클을 쓰지 않으면 아소스 제품 전부 다 a s 괜찮아요 코잇, 인텍, 에스티컵 세 군데 다요 거기에다 와이파이도 AS200 시리즈 좀 괜찮은 걸 끼워주기 때문에 i9을 오버클럭하지 않고 커버 칠수 있는 메인보드 그리고,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메모리 오버도 잘 되고, 전원부도 튼실해서, 어이 전원부가 튼실하면은, 전력 변환할 때, 전력 손실도 낮아요. 발열도 적고, 발열 적고, 전기도 적게 먹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요거는 충분히 갈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테겐 컴퍼니 제품이 들어온다면은, 요거 쓰시는 거 한번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B660보다 어찌됐든 확장성도 좋고, 전원부도 좋고, 어 기능적으로도 더 많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주고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에즈락 거 한번 볼게요 에즈락 B660 대표 제품은 스틸레전드라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요 밑에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엔체런 보스패 쓰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스틸레전드 기반으로 봤을 때는 400A급 드라이브 보스패 쓰고 있고요 그리고 리얼텍 2 2갈리 쓰고 있고 방열판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사이즈의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거같은 i9 노멀 제품까지도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h 6 7 0 Pro RS 이 제품이 어 그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2페이지가 부족해요 2페이지 부족하기 때문에 400A급이 아니라 300A급으로 내려가죠 방열판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분명히 전원부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권장한 CPU는 한 단계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i7 그것도 노말 제품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리고요 랜도 뭐2 2기가랜나1기가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버도 비교적 좀덜 되는 편이에요 어 4레이어 기판을 사용했나봐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모로 이 제품은 싸긴 하지만 페널티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어줍잖않은엔 채널 모습에 들어가는 싸구려 제품 쓰는 것보다는 여기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위에 이제 어 PG라는 제품이 있어요. 립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솔직히 뜻이 좀 이상하긴 하던데 이 제품 가면은 이제 8페이지로 바뀌면서 4 0 0암페 거로 바뀝니다. 립타이트가 욕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 근데 방열판이 너무 작은 거 써요. PG랑 이게 PG가 RX랑 동일한 방열판만 썼어도 괜찮은 제품이 생각할 텐데 방열판이 그냥 그 연필 수준에 사이즈에 방열판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도 추천되기 좀 어렵습니다. 전원부 증가했더라도 방열판 1에 구린 거을쓰면 높은 cpu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가격적으로도 크게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또 스틸레드가 있는데 스틸레드는 전원부는 위에 피지와 동일한 전원부 쓰고 있는데 방열판이 커졌습니다. 이거 안 맞다 안만 봐도 이거 분명히 등급 나누기 위해서 방열판 작은 거 썼던 것 같아요. 위에 피지 제품은요. 근데 HU75 스틸 레전드는 충분히 큰 사이즈의 방열판 썼고 거기다가 에또 랜도 리얼테 2.5개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CPU도 거의 최상위 등급의 CPU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좀더 나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이 HU75 터프 프로가 정상 가격일 때 비교하면 은 똑같은 가격에 더 낮은 전원부 품질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와이파이도 포함 안 되는 뭐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스테드랜드바에는 정상적으로 물건이 들어와 있을 때 지금 이제 품절이라서 비싼 거예요. 지금 보면 판매물이 막 20몰, 10몇몰 이럴 텐데 한 100몇몰, 150몰 이래 되면은 다시 2 4만원에 판매할 테니까 그때 그냥 터프 게이밍. HU70 p r o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스틸 레전드는 이 가격이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ITX 쓰기 위한 보드를 찾으신 분 많아요 SFF 근데 HU70 MITX 그리고 b 6 6과 MITX 비교하면 얘가 2페이지 더 많으니까 성전이 이쯤 되면 은 그래도 좀 i7, i9급도 한 넣을 만하나요? 물어보신 분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열판이 너무 작고 그리고 여기 추가된 다갭자터 350A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600K 요 정도까지만 쓸 만한 것 같아요 얘가 200대 중반 이상의 전력 소비량을 보이게 되는 CPU를 넣는다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방열판 너무 작아요 12600K 쓸 때도 어느 정도 방열판에 바람이 갈수 있는 공랭으로 짜시는 게 좋을 거고요 12400이나 뭐 이런 거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성비 있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생각보다 가성비는 없어요 25만짜리 치고는 별로 품질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더좀 보태서, 그냥, ITX 울트라, 이런 거 쓰는 게안 날까요? 요번에 리콜 한번 되긴 했던데, 그래도 깃바 ITX 제품들이, 비교적 방열판도 크고, 어, 드라이버 스패도 좋은 거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 기가바이트는 H670이 없습니다. MSI도 H670이 없습니다. 근데, b 6 6 0의 신제품이 나왔길래 한번 추가 넣어봤습니다 어로스 엘리트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뭐 가성비 좋다고 추천받던 박격포나 게이미엑스도 h 7 0과 비교 대상을 한번 넣어봤는데 일단 기가바이트 B660, 게이미엑스는 여전히 가성비 좋습니다 이거 드라이브 모스 패드 55암페어 급을 8개나 집어넣어서 440암페어 거든요 그럼 여기 이 스틸레전드나 아니면은 피지랑 동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죠 맞죠? 조금 더 좋거나 동급의 저는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열판은 큰걸 박았기 때문에 얘 실제로 돌려봤을 때아 i9까지 커버가 됩니다 레모버가좀 안되긴 하는데요 이거 레모버잘 안먹어요 보드가 이게 4레이어 보드라서 그렇고요 어, AS도 좀 아쉽긴 하지만 어, 가격대비 품질은 이게 진짜 베스트예요 16만 5천원 여기 있는 어떤 제품보다도 싼데 어떤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품질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애질하게 저 제품들 하고요 물론 뭐 이게 어그 위에 있는 어로스 엘리트나 바격포나 아니면 터프 프로만큼 좋은 품질을 보이진 않지만 가격 대비 깡패라는 거 여전히 강조하고 추천만 제 재편한 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단도 만원 비싸게 나오는 B260 어로스 엘리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부가 60암페어 짜리 모습 펫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20암페어거든요 방열판은 여전히 큰거 게임엑스랑 동일한 걸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 전원버가 좀더 강화되고 만원 추가되는 거니까 갈만하네요. 네, 갈만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6레이어제품은 바뀌었어요. 메모리 오버가 좀더잘 먹습니다. 이건 바뀌 파고 큰 차이 안날 정도로 메모리 오버가 먹기 때문에 요 제품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메모리 오버도 불편함 없고 전원보다 충분히 i 9를 커버 칠수 있는 고품질 제품인 생각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17만 5천원이에요 자그 다음 박겨포볼수 있는데요 박겨포비6 요건 보고 맨날 뭐실 구매가 얼마 이러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어그신세계 상품권 있잖아요 구매후기로 주는 거 2만원 그거 공짜 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여러분 그거 적으려면 한시간좀안 걸려요 세 군데다가 양식에 맞춰서 글을 적으면서 사진도 찍어서 올려야 되죠 사용 후기를 만들어서 근데 이거 양식 안 맞으면 빠꾸도 당하고 그렇게 올린다 한들 시간 한시간 이상은 잡아먹거든요 뭐 한시간 노동해서 2만원 받으면 그냥 여러분 알바 떼어서 2만원 받는 거랑 똑같아요 요새 최저시급 만원 정도 되니까 뭐 한시간두시간 쓰면 어차피 여러분 최저시급하고 동일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실고맥나 떠드는 거는 그 본인의 시간을 너무 값어치없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시간 들리고 정당한 비용을 받았거나 오히려 좀더 적은 비용을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자꾸 실 구매가 얘기하지 말고 딱스팀 원래 2만원 주는 것만 메리트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금 뭐는 안 주잖아요 뭐는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는 없고 그럼 이게 실 구매가가 19만원 정도로 계산해야겠죠 19만원일 때 한번 봅시다 어로셀리트보다 가성비가 좋습니까? 아니죠 어로셀리트가성비더 좋습니다 어, 사운드만 살짝 우위했고, 나머지 거의 모든 면이 동급이거나 살짝 처진다고 봐야 돼. 성질 왜 살짝 처지는데요 얘도 레몬보잘 되거든요? 방열판 충분히 똑같은 사이즈에 들어가 있어요. 전원부 품질? 어,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더 싸잖아. 그럼 살짝 처진다 봐야지. 얘도 구매 후기 이벤트 하긴 하는데, 그거 빼고 생각할게요. 빼고 생각했을 때, 19만원대, 17만 5천원이잖아요. MSI는 사실, 내가 잘못한거 없데도 는 a s 안해주는 경우가 두번에 있었어요 뭐 초기불량인데도 뭐 사서 수리 받은 흔적이 있다면서 AS를 안해줬거든요 근데 저보도 기가바이트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기가바이트도 뭐 리퍼 어, 폭탄돌리기도 있었고 사실 AS가 좀 불만스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랬더 이쪽은 말이 좀 통하는 편이면 m s 는 말도 안 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하점수의 AS를 감안했을 때 박효포가 가성비 있다는 건 이미 옛말 아닐까요? 요새는 가성비 있다는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효포 쓸 때에는 어로스 엘리트를 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금 용도로저행자치를 주렁주렁 달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H-U70 터프 프로 쓰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H-U70은 사실 가성비 써보이는 놈은 없습니다. B-U60 사실 이게 조금 더 나을지 몰라요. 아, 여러분한테 아 그래서 H-U70 품질 비교를쭉 보여주면서 느낀 거는 그겁니다. 에즈락은 이제 가성비 있다는 제품이 없습니다. 에즈락 제품은 솔직히 B660, H660이든 살만해 보이는 게 마땅치 않고요. 기가바이트가 MSI 대신 새로운 가성비 모델로 많이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생각하시면 기가바이트 모델 가시는 게 오히려 조금 낫습니다. MSI보다는. 그리고 아수스는 뭐 돈값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브랜드값을 해야 된다. 좀 해야 되나 거 조금 비싼 경향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충분한 품질과 좀더 나은 AS를 약속드리기 때문에 돈을 좀더 주고 고급진 그리고 AS에 문제없는 제품을 산다 생각하고 넘어갈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27만 5천원일 때 말고 24만원, 23만원 할 때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H-67건 품질 비교표 및 B660과 비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추천 제품은 란색세요 칠해도고요. 충분한 근거 이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도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아. 근데 요거 표 만들 때 이게 제가 드라이브 모스펫, 화질구질라서 653지, 3인지 헷갈려서 잘못 적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N채널 모스냐, 드라이버 모스펫이냐, 요 용량이 얼마냐. 이런 건안 틀렸을 테니까. 혹시나 제가 잘못 적응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 한들 어, 전화번 품질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영상 마무리 지울게요. 여러분 빠이빠이.